방 소개해 달라고 해서 방을 한번 보여 드리고자 이렇게 한번 찍어 봤습니다 요 위에 보시면 스피커 상자도 있고요 그리고 옆에 이렇게 토르망치 그리고 제옷다판 정규 일집 앨범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기타 스탠드 기타 이렇게 좀 기타가 흰색이고 이뻐서 샀는데 사실 잘안 칩니다. 마이크랑 헤드폰 그리고 여러분 많이 보셨던 촬영할 때 쓰는 마이크. 피커는 보통 이렇게 뒤로 가서 손을 뽑아서 하는데 앞에를 이렇게 뼛 누르면 비비비비비비 이렇게 되더라고요. 이게 너무 편해서 얘는 마이크 소리 키워주는 친구입니다. 그리고 인터페이스, 하드디스크 쓰고 있고요. 촬영할 때 쓰는 조명도 얘도 좀 오래됐어요. 하나 더 있고요. 그리고 그 옆에 제가 쓰는 피아노 그리고 곰돌이, 소두곰이 있고 그리고 쇼파는 이런 기능이 있는데 사실 많이 안 썼습니다.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의자 엄청 비싼 건데 거의 한 20시간 동안 앉아있어도 엉덩이가 안 베겨요. 이렇게 뛰어도 하나도 안 아픕니다. 저는 요즘에 뭐, 틱톡이나 이런 거 쇼금 감미롭다면 이런 거할때 처음에 이렇게 노래를 틀어놓고 몇번막 불러봐요. 그리고 뭐 피아노도 쳐보고 어쿠스틱 기타로도 쳐보고 막 쳐보다가 노래도 막 불러봅니다. 그다가 어 이렇게 해볼까 하면은 그때 이제 기타를 보통 먼저 녹음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. 그리고 촬영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꽃이죠 포토샵 하듯이 명정 보정을 좀 해주고. 그리고 이제 편집 보통 이렇게 끝이 나요 너를 만나면 눈물 차올라 바보 같은 난 아무 말 못해 말해줘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 잘 지내는 거지 눈이 내리면 멍든 가슴이 모두 하얗게 다 덮여지게 될까 미안해 잘해주지 못해 후회만 가득, 가득 가득했던 그 크리스마스